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5탄 고급 프로그램 편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크 프로, 다빈치 리조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잘 활용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거의 다 모두 구현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부터 방송국에 일하는 전문가 분들까지 또는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한 컷 편집과 자막만 필요하고 입문, 초급, 중급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되는 기능들인데 나는 굳이 어렵고 무겁고 금액도 비싼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시리즈로 만든 이 영상들 중에서 골라서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이라도 혹은 초보분들 중에서 하나의 프로그램만 골라서 꾸준히 편집을 하다가 실력을 늘러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고급 프로그램들 중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앞으로 제가 새 프로그램의 초보분들을 위한 단기 속성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니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자체에 가격을 떠나 기본적으로 사양이 무거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사양의 데스크탑이나 또는 맥북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비교는 거의 비슷해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의 비교와 더불어 한 쌍으로 여겨서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는 애프터 이펙트, 모션 5, 퓨전까지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현존하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들 중 가장 대중적이고 초보분들부터 방송국 전문가들 또 널리 해외까지 자주 사용되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와 맥OS 환경에서 둘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나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튜토리얼도 많고 유저수도 많은 데다가 한글판과 영어판 둘다 있다 보니 어렵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많아서 초보분들도 접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인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등을 활용해서 더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역시 한글판도 가능하며 튜토리얼도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구독 형식으로 인한 그 금액이 가히 적다고 하기 어려우므로가성비 측면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일 코덱이나 파일 형식 이런 부분들은 지원되지 않는 게 거의 없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이 무겁다 보니 최적화나 짜잘한 버그도 많은데 이 부분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문제라서 사용하시면서 컨트롤 S 자동 저장을 생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도비 입장에서도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뿐만 아니라 효과를 줄수 있는 애프 f 에펙트 썸네일 등을 만드는 포토샵 등 이런 부분들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모션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효과 툴 중에 프리미어 프로와 똑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데스크탑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파이널 컷 프로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애플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역시 초보분들부터 많은 전문가들까지 또는 해외에 헐리우드까지 사용되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맥OS에서만 가동된다는 부분 때문에 맥용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된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튜토리얼들이 많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파이널컷 프로에 대한 튜토리얼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만 보셔도 간단히 사용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또한 프리미어 프로 연간 결제를 할 금액이면 파이널컷 프로는 그 금액으로 한번 결제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널컷 프로에서는 같이 겸행해서 애프터 이펙트처럼 모션 그래픽 역할을 해주는 모션파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튜토리얼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애프터 이펙트보다 대중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장점인 애플 기기 간의 호환성, 그리고 안정성, 최적화 등 그런 문제는 현저히 적다 보니 그만큼 사용하실 때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맥용 하드웨어도 잘 나오고 그에 맞게 파이널급 프로가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맥용 OS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사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블랙 매직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색보정 프로그램이었는데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여러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편집 툴로서도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초보분들은 물론 전문가들 해외 헐리우드 에서까지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특히 색보종용으로는 앞선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컷 프로보다는 기능들이 강력하고 더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또한 윈도우는 물론이고 맥OS, 리눅스에서까지 활용이 되고 무엇보다 무료라는 점에서 진입장벽은 낮아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라인 시스템은 프리미어 프로와 비슷하고 제공을 해주고 있는 프리셋이나 인터페이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영문임에도 불구하고 파이널컷 프로처럼 직관적이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와 파이널컷 프로가 조금씩 섞였고 그 외에 다빈치 리조브의 성격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낮은 유저수와 적은 튜토리얼로 무료인 것 치고는 처음 사용부터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요즘은 또다시 유저들도 많이 늘어나고 튜토리얼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파일 코덱이나 파일 형식도 다양하게 지원이 돼서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또 애프터 이펙트나 모션5처럼 모션그래픽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을 퓨전이라고 하는데 이 퓨전에서는 모션그래픽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과 연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빈치 리졸브 내에서 편집을 해서 바로 옮겨서 옆창에서 퓨전페이지 즉 모션그래픽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같이 있다 보니 다빈치 리졸브는 실행만 하더라도 램을 8기가나 잡아먹어서 고사양의 데스크탑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적화 조절이나 프록시 모드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거울 수 있고 또 초보분들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퓨전에서는 모션 그래픽 뿐만 아니라 색보정이나 다른 효과들도 종종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퓨전 페이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했을 때보다 램이 더 올라가면서 더 무거워져서 어쩌면 아예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크 프로처럼 레이어 형식이 아니라 다빈치 리졸브만의 노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자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종합을 해보면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들은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가격 및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다빈치 리졸브가 무료로 첫 번째로 좋고 파이널급 프로가 한번 결제로 연구 사용할 수 있으니 두 번째로 좋고 프리미어 프로가 연간 구독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세 번째로 좋다고 볼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평균적인 데스크탑이면 아예 가동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의 비용을 올려야 돼서 마냥 무료가 아니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급 프로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맥용 os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서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프리미어 프로는 다빈치 리졸브 만큼은 아니지만 고사양의 데스크탑이 필요한데다가 거기에다 플러스로 연간 구독권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가성비가 다 좋다고 할수 없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비교와 종합사항에서 보듯이 장점인 듯 단점 단점인 듯 장점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세개의 프로그램을 그나마 가장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맥북을 구매해야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프로그램들은 기능적인 부족함은 전혀 없기 때문에 1인 미디어로서, 즉 우리가 유튜브로서 영상을 만들기에는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